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제 앞머리 지금 되게 답답하시죠? 오늘은 앞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약간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앞머리를 이제 좀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미용실에 가기에는 좀뭐 시간도 아깝고 뭐 돈도 아깝고 뭐 앞머리 커트 이런 걸 얼마 하지는 않지만 어뭐 그냥 집에서 혼자 제가 뭐 잘라도 굳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같아갖고 저는 집에서 직접 좀 주로 앞머리를 자릅니다. 뭐 물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도 있지만 지금 저는 머리를 감고 머리만 말려서 그냥 그대로 둔 상태고요. 지금 이 정도 길이의 앞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앞머리를 말게 되면 이 정도 선으로 좀 자연스럽게 되니까 근데 저는 좀 보시다시피 지금 앞머리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약간 앞머리가 볼륨이 있는 앞머리예요. 여기 뿌리가 좀 볼륨이 있는 앞머리라서 여기서 앞머리를 좀 말게 되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동그랗게 돼갖고좀 음... 촌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제 얼굴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길지 않게 잘라주는 편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앞머리... 아, 눈 아파! <웃음> 여기 앞머리 끝부분부터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. 자, 자 그러면 앞머리가 이렇게 <웃음> 나옵니다. 이 앞머리는 도대체 뭐죠? 저번에 미용실 가서도 미용사분께서 도대체 이 앞머리는 뭐냐고. <웃음> <웃음> 그러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자꾸 자르다 보니까 앞머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. 아이 이 앞머리도 자를까? 이 앞머리 도 자르면 근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. 이 앞머리도 자르면 앞머리숱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 앞머리는 일단 이렇게 좀 패스를 해주고요.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앞머리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얘얘 얘, 얘까지 얘까지 자르. 잘라... 자 이렇게 앞머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. 그러면 짠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졌죠. <웃음> 자 그러면 먼저 양 옆에 양 옆에는 살짝 이렇게 옆으로 놔두고 여기 앞머리 중간 부분 여기를 살짝 이런 식으로 잘라줄 거예요. 이 가위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미용 가위인데요. 2,000원인가 3,000원인가 5,000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날도 잘 들고 굉장히 좋습니다.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머리 옆부분을 제외하고 이 여기 가운데 부분 남은 데 있잖아요. 여기를 또세 개로 이렇게 나눠줍니다. 세 개로 나눠주면 여기 가운데가 남았죠? 여기를 잡고 당겨줘요. 당겨주는데 여기 땡겨서 아 여기가 여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여기 땡겨졌기 때문에 여기 머리를 자르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죠?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. 자, 자 살짝만 잘라줄 거예요. 이 정도? 이 정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옆에 부분 있잖아요. 여기는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줄게요.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잡고 그리고 여기 옆머리 있잖아요. 옆머리는 좀 길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좀 사선으로 잘라줄게요. 이렇게, 그리고 여기 오른쪽, 오른쪽 앞머리도 오른쪽 앞머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겠죠? 그러면 이렇게 폈을 때 살짝 살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.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. 아! 아! 머리,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, 조심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옆머리 부분도.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!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 여기 너무 말아졌어요 그죠? 네. 짜잔! 이렇게 앞머리를 다 잘라봤는데요. 아 얼굴에 머리카락이 엄청 붙어있네요. 오, 오마이갓. Oh 자, 이 머리카락을 일단 떼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참고로 앞머리 자르실 때 바닥에다가 신문지 꼭 깔고 하세요안 그러면 집안 난장판 됩니다잉. 지금 제가 화장을 해가지고 이게 머리카락이 잘안 떨어지는데요. 화장을 지울 수 있으면 세수를 해버리면 좋은데 지금 화장을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잘안 떨어지네요. 여러분들은 쌩얼로 어, 머리를 자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지떨이로 오! 먼지떨이로 털어줄게요. 아내 얼굴! 아, 여러분 이 먼지떨이 참고로 굉장히 좋아요. 인터넷에 샀는데 얼굴에 있는 앞머리가 다 날아갔네요. 먼지떨이 고 굉장히 좋네요. 참고로 이거 인터넷에서 양모 먼지떨이개인가 샀는데 되게 저렴하고 좋습니다. 귀엽죠?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. <웃음> 자 이렇게 셀프로 앞머리를 한번 잘라봤는데요. 어, 물론 제가 헤어 아티스트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면 옆면 자, 이렇게 여기 옆머리를 좀 두면 얼굴이 좀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. 저는 좀 평소에 귀찮아 갖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다니는데요. 이렇게 옆머리가 있으면 좀 얼굴이 아무래도 여기가 광대가 좀 가려지니까 좀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어 이거 이런 영상 좀 찍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